시신경염 발병과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술로 양측 대퇴골도 무혈성 개사가 발생한 경우 면책조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무 위반 시상해소득 보상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정부지법 2020 가하 5006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정사실은 아래에서 중복됨으로 생략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보험사고 해당 여부 피고가 입은 고관절 계산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입은 고관절 계산은 피고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제 투약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약물 부작용으로 고관절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고지받거나 설명을 들어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고관절 무혈성 괴사 등이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각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여러 부작용과 함께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점 수술 동의서에 환자 확인란이 표시되지 않은 점 피고가 당시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였던 점으로 보아 위 작은 글씨 전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각 수술 동의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스테로이드 제 약물 부작용으로 고관절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고 예견하였음에도 스테로이드 주사술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병원 의사 제의도 피고에게는 기저질환이 없고 젊은 나이로 인해 스테로이드 투약 당시에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위험성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렵다고 소견을 밝혔고 피고는 2017년 5월 6일경 2017년 6월 2일경 각두 차례에 걸쳐 스테로이드 주사술을 받았는데 피부의 고관절 괴사는 그때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2019년 2월경 갑자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로 보입니다. 쟁점다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른 면책여부 이병원 의사 제이가 피고의 시신경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행위는 1, 2보험의 약관상 의료처치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상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고에게 좌우측 고관절 무효성 개사라는 상해가 발생하였는 바 피고의 시신경염 등이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상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처치에 해당하는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인한 피고의 상해 사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원고의 명시설명 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사고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어 계약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 피고의 좌우측 고관절괴사는 의료처치의 목적인 시신경염과 전혀 다른 부위에 예상치 못한 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1,2보험의 계약자인 피고의 부모 CD 또는 피고에게 이사건 면책조항에 관하여 부채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험 설계사인 K는 구체적인 약관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제1,2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소득 보상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